어? 야, 필수리 전화해 줘야 될것 같아. 이치키 꼴겐 자는 것 같은데요? 아, 또 잠들어 버렸네. 필수리 <웃음> 없이 해도 되나? 내가 전화해 볼까? 케빈 님이 전화를 한 18번 해 보는 건 어때요? 갑자기 <웃음> 케빈 님이 여기서 여러분, 저희는 방송할 테니까 여러분 얘들한테 전화 좀 걸어 주세요 이러고 전화받고 공개 <웃음> 그러면 진짜로 지금 여기 네. 있는 사람 한 번씩만 전화해도 1300통 쌓여 있을 텐데. <웃음> 어 근데 그런 짓을 생각하면 연빈이 좀 나빴다. 그래서 어, 하지만.. 무슨 생각을 하시지? 재미가 있다면? <웃음> 어 그래도 나빴다. 만만 어, 좋으면 그만 거. 아닐까요? <웃음> 오케이 나는 이제 빗솔님 편인 척했어. 아 뒤를 생각한 거야? 그럼. 어어 어, 잠깐만 어 문자 왔네 얘. 얘 속이 안 좋대요. 얘또 아프네? 아유, 아 그래? 정말. 정말 영혼 하나도 없다. <웃음> <웃음> 어유 정말. 아니 근데 자주 아파서 해야죠? 한 달에 한2 주는 아프는 것 같아. 연비가 말안 들으면 그냥 제가 얼굴 공개 해버릴게요. <웃음> 카톡 프로필 사진 공개 해버릴게요 제가 그냥. 아 짜증 나게 <웃음> 어. 하지 마라. 응. 음. 어. 지금 제가 공개하면 조금 이득 아닌? 어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짜증 나게 하지 마라. 어 요렇게, 요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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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렇게 생각해. 잠수 탈거 같아. <웃음> 신고해야지. <웃음> 잠수. 탈거 아, 같아. <웃음> 아 거기... 근데 우리 멤버들이 실수하면 내가 메꿔 주지. 오. 그러면 그말 함부로 하시면 투디가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님 <오케이. 웃음> 이거 이거 나 기억했어. 케빈 님. 정신 오케이. 차리세요. 그거 봐. 5 0 0이한번 봐요. <웃음> 자, 오늘은 조촐하게 여성 명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일단 하피디도 참여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빗소리가 안 왔기 때문에 빗소리가 네. 오늘 또 계속 연속 한 여덟 번 화장실을 가버리는 바람에 그허어아 <웃음> 허럽구나 <헐었구나>. 아, <웃음> 공감 공감 야어 아무튼 예 허럽 일단은 능력부터 <웃음> 뽑아주세요. 그래도 게스트 분이 오셨으니까 게스트 분이 먼저 뽑으세요. 오케이 이거 미리 보기 없음 아, 둘 중에 하나 뽑아 네, 놓으세요. 미리 보기 없음 둘 중에 하나 그냥 체 뽑아주세요. 어어둘중 동시에 나왔는데. 나왔는데요. 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어? 안 됩니까? 이중 능력자 이중 능력자. <웃음> 아 그러면은 선택하게 해줄게 처음은 하피디한테 하나 다시 주면 돼. 어차피 무슨 기능인지 모르잖아. 음. 요거 드릴게요. 오케이. 그 다음은 제가 뽑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뀌어진 여기서 뽑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연비가 우디 좋더라고 이쪽. 아 그리고 조만간 진짜로 우리 그 여자 멤버 오디션 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나 지금... 여자 멤버 있잖아. 캐빈님 여기 있잖아. 케빈님 어디 있어요? 자 근데 방금 상콤이라 그랬냐? 여기 있잖아. 진짜 상단 콤보로 <웃음> 맞고 싶냐? <웃음> <웃음> 어어어어나 이거 좋아. 아 이거였구나 이게 아 블럭은 3번 야 이거 베드락 두개야 <웃음> 베드락은 그냥 여따 두칸 붙여야 되겠네 <웃음> 어? <웃음> 나을 걸려먹으려고 베드락 놨다가 자기가 걸렸대요 <웃음> <웃음> 가운데 좀 보세요 케빈님 아, 와... 이거 맞나? 야, 이걸 또 이렇게 창의적으로 가 버리네, 이걸. 아, 나 진짜. 이거 이로를 만든 거야. 너 무늬 몇 개가 들어 있었던 거니? 64개. <웃음> 그냥 거기야. <웃음> 결국에 결국에 그냥 저기야. 나쁜 <웃음> 하트 겟 좀. 저기도 벌 받자, <받았잖아>, 지금 옆에서. <웃음> <웃음> 지도 벌 받자, 지금 배드락으로.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Okay. 오. 오. 너무 좋아. 야, 이게 능력 너무 좋아. 어, 방금 맹그로브 나무 주아 나왔어. 맹그로브 나무 주아. 바로 아, 공격해도 되나요? 수...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저 옛날 사람.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진짜 아, 치고 싶었어. 사람. 연비만 노립니다. 정말 공격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지, 네. 아, 그러지 마요. 아, 오지 마 제발 어?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어, 망했다 끝났다 망. 야 진짜 끝났어? <웃음> 진짜 끝났다 야 진짜 끝났는데? 끝났다 <웃음> 이거는 한번 봐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5초 뚜뚠님 뚜뚠님, 뚜뚠님 뚜뚠님 뚜뚠님 뚜뚠님 나말 한번만 들어봐 나나 데스노트야 나랑 같이 가면 여, 글자 사람... 영어 못쓰게 계속 죽여야겠네?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른 <웃음> 사람들을 내가 다 죽여줄 수 있다고 이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웃음> 어 여기 내 앞에.. 앞을... 아내 침대 이거 벗기고 있다고!! 아유 예민이.. 뭐라 그러는 거야? 제 스택이 되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저승사자입니다. 어. 야 저거 안돼! 어. 야 저거 계속 죽으면 은야 저거 힘 엄청 세죠! <웃음> 누가 가서 침대 부셔 그냥 끝내! 하트비트 <웃음> <웃음> 빨리 여비 죽여! <웃음> <웃음> 여비 죽여 하트비트! 누가 날좀 도와봐! 나 이거 이런 3초.. <웃음> 뭘 어떻게 <웃음> 도와? 어? 아. Oh. 살살려나살려 아, 아, 아 야! 위에 막아라! 야! 위에 막아라! 방심하지 마라! 아 이거... 구가안 나왔어! 나좀살려준 잠깐만, 뚜뚜 저거 알려줘! 스 아이디 알려줘! 빨리, 뚜 아이디! 이뚜였는데, 이디디유! 왔다! 왔다! 연민이 왔다! 아아! 완료! 으아! 아, 너뭐풀는거 거야? 도와드릴까요, 연비님? 어, 도와줬어요. 어. 펄빛, <웃음> 펄빛. 뭐. 뭐 해주실 건가요? 펄빛, 내가 죽여달라는 사다 죽여줄게 진짜로. 오, 오. 오. 와, 너무 사기인데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도 연비 구하러 가야겠다. 나 거의 다 왔어, 연비. 아 제발 나좀 살려줘. 어, <웃음> 아, 구하러 구하러 왔어, 구하러 왔어. 아, 야, 이 능력 너무 좋다. 어, 살렸어, 살렸어, 살렸어. 내가 도와보고. 그 이거 받으시죠. 어 누구 죽여줄까요? 아, 당연히 뚜둥님이죠. 오케이 간다. 완전 빨리... 진짜 뚜나. 아아아어 모두가 지금 뚜견제 들어가 아, 아니네. 아 저기 뭐야? 네. 너네 뭐야? 아니 뭐나뭐임왜간 <웃음> 어, 어. 거인 거기? 거기. 거기? 뭘로? 너네 자꾸 그렇게 손 잡으려고 된다 이거지? 나 건들지 마. 나 엔더 드래곤 알 있어. 나 소환할 거야, 오늘. 아 잠시만요. 건들지 마. 아 근데 오늘 진짜 풍요롭네, 그냥. 응? 풍요로라, 저 사람 뭐야. 두 개씩 나오는 건가 보다. 너가 눈치가 그렇게 빠르니까 빨리 죽는 거야, 연비야. 너, 연비님 빠르네. 그러면은.. 데스노트 지금... 맛보고 싶냐? 맛보여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지금. 데스노트 맛보고 싶냐고. 내가 생각해 그거 태팅 치기 전 죽을 것 같은데? 어? 홀핏! 나를 아. 지켜줘. 근데 연비지켜서 하트비트가 건 뭐야? 테스노트. 사랑 아, 아. 하, 어? 어, 어. 저 사람, 뭐야? 사랑을 <웃음> 했다 저사트저저렇게 당한 거저 사람, <웃음> <웃음> 어? 사람, 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이거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으래 음. 그래. 의뢰, 의뢰. 아, 의뢰한 거야. 아주 제명수 팀이에요. 빨리 빨리, 지금 빨리, 지금 빨리! 진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집 오, 오, 블레이즈? 어, 어, 블레이즈. <웃음> 차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아아아아다 불이다 불! 너 그래 너도 이 험한 세상에서 나오고 싫었겠지. 하트 비트 자꾸 올라와. 그 돈이 너무 세요. 들어가시죠. 뭐를 세 지금? 뭐를 세요? 세기는. 그 쓰레기가 떨어지지? 자꾸 올라와. <웃음> 어, 어? 배가 오. 온다. 배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웃음> 배가 들어온다. 배가 온다. 배가 온다. 배가 <웃음> 배가 배가 온다. 배가 <웃음> 온다. 어이. 염비야 지금 염비야 지금 염비야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연비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비야 지금. 죽어. 안돼!! 뭐.. 어.. 아 해도 돼아3 내가 해결함 알.. 해결함? 응. 안돼!!! 뚜뚜님 들어가시죠 안돼!!! 아니 이거를.. PD가 게스트부터 탈락을 시키네? 강자 뚜뚜가 떨어진 거는 그렇다는데 너무 빨리 떨어져 퍼블은 좀 그렇잖아 나내 그렇게 죽이던 얘잘 됐다 <웃음> 연비에 복수를 해준거지 자 여러분 예. 그 한명 받습니다 H여 아니, 이름, 아니 이름 내가 걸... 줬는데 나는 <웃음> 아 이제 제가 또 공급원을 잃을 순 없어가지고 그게 재미지 내가 공급해줄게 <웃음> 어나 두개씩 나와 나 금수저야 돈 많은 남자 어떤데 <웃음> 뭐, 니 내랑 다리자 나 어장이었던거야 연비? <웃음> 아나 조금 연비. 둘 사이에서 고민해볼게 <웃음> 어쩐대? 두 개씩 나온다 불러! 나에게 하나 더들고 있는 사람 어. 그사람의 선택하겠습니다 하받아주까 <웃음> 아, <뭔 소리야>, 저... <웃음> 끝도 없네? <웃음> <웃음> 점점 더하네 저거 <웃음> 어? 어, 여비 여비! 지금 지금 캐비 캐비 여비 지금 캐비 여비! 여비! 어디갔어? 내려봐라 하 여비 <웃음> 여비 어왜 이거 아닌가 이게 아닌가 여비 짜식아 여비 여비 여비 짜어배신아 뭐야 여기서 태어났어 아 뭐야 아래에서 태어났어 어아 알았어 알았어 어다 한개 둘게 어? 둘게 눈골렘은 뭐 돼? 주변에 오는 몬스터 해치워줘 공격해줘 눈사람. 눈사람 눈사람, 눈사람. 그럼 눈불.. 그거 저 혹시 눈사람 자세 파시면 안됩니까? 왜죠? 삽니다! 제가 눈이 있어야 되는 능력이라서요. 아나 저거 뭔지 아뭔데 눈대미지가 여덟배인건데 결국엔 눈이라서 이게 참.. 아 결국엔 눈인데? 아네 눈대미지가 여덟배예요 그렇게 하는 다시. 실 <웃음> <웃음> <저> 말투봐.. <웃음> 님의 그 동생이요. 이 아들.. 저 친구는 제가 어떻게 못해요.. 잘가! 어, <웃음> 선물로 갔다.. 어 워든, 워든인거야? 설마? 워든을 제가, 풀어버렸다? 제가 우리 다 보는거 아니지? 어. 하, 하, 저 혹시... 중나라 하러 왔는데요 아예그 눈사람을 받으려면 그 혹시 표지판 있으세요? 아 있죠 있죠 있죠 아아아요쪽으로 아, 와주시겠어요? 아, 저거 제발. 아, 저, 집에 있는데 혹시 좀있다들어드릴까요아 그럼 들고 오셔야 돼요아꼭 들고 올게요 제네그러아가만구 그래, 그래. 감... 하나만 주세요 제발 엄마 나 눈사람 샀어요 아. <웃음> 난난 아니 이거를 쉬, 어떻게 안 보여 저눈 사람 중고로 샀는데요 당근 못네 삽으로 해야 돼아삽도 중고 나라 당근합니다 삽어 H 님 여기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사람, 예! 아니, 여기 여기 여 아! 여기 여기 여기 <웃음> 여 여기 여기 죽어, 죽어. 어,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전량 파이팅, 미쳤다 뒤에. 오늘 어어 어, 두디야 두디야 왜왜 두디야. 두디야 왜 여기있어 두디야 왜 여기있어 아나 떨어진거야 떨어진거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 그래 오지 마. 알았어 알았어 떨어진 길 부수지마 알겠으니까 알겠으니까 진정해 그거 내가 어떻게 설치한건데 그길 내가 어떻게 설치한건데 흥분하지마 그냥 가라고 불안한 상태야 알았어 알았어 아 예민 안해도 돼 예민 안해도 돼 알았어 알았어 또 떨어졌어 나내너라이트 먹고 깨 있었는데 야 저기 난리 났다 막 음파 쏘고 플레이즈한테 <웃음> <블레이자 목소리> 불타고 하트비트 미안줘데 니가 없어야지 <웃음> 우리 쪽이 일이 없어질 것같아 잘가 우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이거를 야 이걸 손절을 치네 워든 비티는 흙블록을 부셔요. 어 아! 좋은 생각. 난 내가 죽어도 너는 보내고 간다. 아, 네, 네, 네, 네. 잘 가라, 워든아. 내가 워든 보냈어. 오 걸주. 아 아. <웃음>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이 불안해졌지? 니편다 네 죽었어. <웃음> 잠깐만. 니편다 <웃음> 네 죽었다고 지금 제 캡이 부셔줘야 돼. 지금 제 캡이 축여줘. 어디 있는 거야? <웃음> 아, 니 캐는 소리만 들리고 사람이 i 보여 t i r a n i Putirani, Putirani, p u t i 석이야 부지런히 부지런히 부지런히 i r a n i p u t i r a 나 i Putirani, Putirani, Putirani, p u t 가 r a n i p u 대가리 a n i Putirani, p u t i 은비님 그거.. 사비예요? 아니? 야 근데 여기 누구 집이야? 거기요? 그거 케빈님 집이요. 부서! 야! 부서! 야! <웃음> 야 야! 야! 야 진짜.. 야 진짜 미치겠네돼아 H야! H야 충성을 다할게! 충성을 다할대가리 삽대가리 삽대가리 삽대가리 삽대가리 충성을 어! 다할게 내가 H야 우리.. 근데 그네걸 면서 지금 하는 아니, 말이.. 다시 생각해볼 달려. 수 있.. 아이씨.. 대사 <웃음> 에이치야! 에이치야! 충성을 다할게! 중성을 다할대가리삼대가리 삿대가리! 그블랙수면서 지금 하는 말이 다 아이씨! 회사아빨리지 못했어! 연비 죽이러 갑니다! 연비님 제 침대 위에 있거든요? <웃음> 그 말이 이상하잖아! <웃음> <웃음> 아니.. <웃음> 그 말이 이상하잖아! <웃음> 아 여기 여기 계세요! 어! 알았어! 아, 근데 연비님 꼭 저를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내거 부셔 놓고 그런 말 너무해. 연 님, 에디디디디디디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웃음> 주인님 블럭 고추진 삼아. 어 그래 그래. 블럭 이파이데스까나 이제 뒤안 돌아본다. 여기 철커 설치한다. 간다. 철커? 뒤안 돌아가 이제. 난 이제 집안 돌아올 거야. 아빠 가출할게 침대야. 나중에 봐. 나 이제 엔더 드래곤 선하러 간다. 아이, <웃음> 아직도 아안 썼어? <웃음> 조완술! 엔더 드래곤 을주아 우와! <웃음> 나는 우리 고주진 사마를 위해 일하겠다. 어, 잠깐만. 우리 줄 일단 얻은 설치 가야겠다. 아, 잠깐만. 야, 어디까지 가냐, 그래. 좋았어. 나도 그러면 소환한다. <웃음> 진정해. 얻은. <웃음> 아 미친 사람 아니야, 저거. 미친 그 사람 아니야. 야! <웃음> <웃음> <웃음> <에이, 웃음> 안 돼. 나 위험하다. <웃음> 오천이야. 워든데 엔더 드래곤 이거 어떡할라고 이거 저기 강력하게 워든이나 엔더 드래곤 없으면 안 될까요? 아, 없을까요? 워든 없었어요. 어? 아, 자, 워든이 없어졌으므로 엔더 드래곤은 존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뚫어 보시지. <웃음> 이거 뚫으면 나나 되는 건가? <웃음> 야 근데 야저 눈덩이가 아니라 돌덩이인데. 물을 넣었네 눈에다가안보여 드디어 안 위에 보여요. 막아. 어 미쳤다. 너무 있어. 아 야, 야, 어디 있 어디 옆에 있어. 보야야 <바로 옆에> <있단> <웃음> 엄마 아빠 나 이겼어. 우승각 보이는데? 진짜? 어? 가 어, 어. 아니요? 어? 오? 어? 오? 오? 오? 오? 잠깐만 오? 이거 어떻게 거야 이거... <웃음 match> 어? 왜? 야. 어, 뭐야? 왜 저기있어? <웃음> 야 진짜... 야저거야 <웃음> <왜 여기 있어? 웃음> 야, 레... 레전드...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눈 없으지마 안돼내눈어오오오났다이대로 노렸어 어! 오왜이이왜 이렇게 세맨주이아아아 이렇게 해서 드디어 자와 와아~~ 아까 거기 산거야? 야~~ <웃음> 근데 레전드 아까 여기서 드래곤이 날개로 날렸거든? 근데 우리집에 도착했어 <웃음> 야~~ 레전드였습니다 근데 뚜뚜님은 한번더 알아? <웃음> 아 이거 맛을 못봤어 어, 재미를 못봤어 다음번에 제가 경식이 할아버지라고 80세 버튜버분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같이 불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좋았다 이걸로 2D 우승 어어 서버 <웃음> 바로 다쳤어 <웃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노바